매직잼골드 음 너무 예쁘다 정말 잘 다져지고 어, 수영도 예쁘고 정말 예쁘네 매직잼골드 조이스 툴루크금 조이스들루크금 4,000원 조이스들루크금 한 포트에 4,000원 근데 참 예쁘다 예쁘죠? 음. 어 예쁘다 한몸군생으로 3두4두 그렇게 돼 있네 로잘리아 로잘리아 만원 로잘리아 어메이징 글레이스 어메이징 글레이스 6천원 어메이징 글레이스 어메이징 글레이스 6천원 수무화 수무화1 4 0원음 색감이 참 예쁘다 그죠 수무카 수무카 1 4 0원 수무카 정년 정년 정년 5 0원 정년 5,000원 석코림 보스, 석코림 보사, 석코림 보사 색감이 참 예쁘다. 석코림 보사 3,000원. 러블리 로즈 꼬맹이 사두, 꼬맹이 사두 4,000원. 러블리 로즈 꼬맹이 사두 4,000원. 큰 아이 3두 6,000원. 사나이 삼두 육천원 사라히메 사라히메 삼천원 몰락코 몰락코 삼천원 몰락코 삼천원 초콜렛 금 6,000원 초콜렛금 6,000원 피어링, 피어링 만원 피어링, 피어링 만원 핑크루비, 핑크루비 5,000원 핑크루비 5,000원 2도 3도 4도 5천원 핑크로비에는 8천원 좀 많이 크죠? 8천원 아프리카 라즈베리 아프리카 라즈베리 만 원. 와몇 두고 6두5두6 6두. 두 굉장히 한몸 고생인 것 같은데요. 아프리카 라즈베리 만 원. 와 아프리카 마즈베리 멋지다. 석연아 만 육천 원. 석연아 만 육천 원. 온슬로우 온슬로우 칠천 원. 온슬로우 7,000원 환엽라탐 환엽라탐 3만원 리틀장미금 리틀장미금 4,000원 목 뷰티 목헌 뷰티 목헌 뷰티 5천원 홍대아금 홍대아금 5천원 홍대아금 5천원 방울봉랑 3만원 방울복난 꽃은 저도 처음 보는데 아, 원래 이런 꽃이 피었던가요? 오, 신기하다 음. 방울복난 돈이 들어온다는 미니 염자 돈이 들어온다는 미니 염자 8,000원 돈이 들어온다는 미니 염자 8,000원 예쁘죠 색깔? 정말 색깔 예쁘다 야.